가능하세요. 얼마든지. 아주 이거는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. 안녕하세요.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입니다. 수술할 때 어디를 찍고 얼마나 찍고 아픈가요? 일단은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아프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는 않아요. 근데 찍는 양은 그때그때 디자인에 따라서 다른데요. 말 그대로 이 끝에서부터 이끝 줄이게 되는 면적 부분들을 다 이렇게 좀 절제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술하고 바로 일할 수 있나요? 앞머리를 갖다가 내리실 거라면은 네 일할 수 있습니다 올백은 당연히 그 실밥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? 회복 과정에서 수술 당애보다 효과가 더 낫지 효과는 수술 당일하고 마지막 어, 결과하고 예, 비슷합니다. 이마 재수술도 수술 가능한가요? 네, 가능하세요. 얼마든지. 어 실제로 이마를 갖다가 우리가 좀 안전하게 뭐 예를 들어서뭐 2cm 정도를 축소를 했는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 더 축소를 하시고 싶으시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여기가 다시 당겨올 수 있는 만큼의 이제 좀 공간이 다시 만들어지고 우리가 탄성이 다시 붙기 때문에 조금 더 죽일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어...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주 이거는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 이제 가끔 하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마 축소랑 거상 한 번에 할수 있나요? 음, 오히려 할수 있으면 한 번에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마 지방이식 후 이마 축소해도 되나요? 하셔도는 되는데 그래도 이마 지방이식 하시고 두달 정도는 최소한 기다렸다가 하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의 생착률 때문에 그래요 이마 축소하면 헤어라인 모발이식은 필수인가요? 아니요 필수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 흉터가 좋고 뭐 신경이 쓰인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면접을 주기기를 바랄 때는 네, 필요시에 이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.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?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좋은 정보로 전달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레아트 성형외과 원장 문성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